이런 부분들도 다룰 때좀 문제가 있는 그런 분쟁이 있는 그런 아파트에서는 좀 신경을 써서 다른 건 좋지 않겠다고 생각 해봅니다. 다음 먼저 회의 진행과 이제 안건에 대한 그 내용을 그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용구 소장님께서 회의 진행 문제 어떻게 하면 나진행행할있 그 있는 남들이서 통해 서 말씀해 주시도록하겠습다다 안녕하십니까 이다음입니 다음은 그다께서그 다음은 그다하은방 다음은 그 다음은 가 다음은 그 다음은 그다음 내려 다음은 그 다음은 다 제가 회의를 은그다그다면은그 다음은 그 다음은 게시판이나 입주자한테 통보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제 같은 경우 경험을, 경험에 따라 게시판에만 공부하고 입주자한테 일일이 <웃음> 다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의할 때 사전에 수식통지서를 외치고 못하고 날짜를 몰랐을 때 직접 유선 또는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회의 안 권하고 시간, 장소, 용어 등등 통보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그 정족수가 미달됐을 때,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를 진행을 안 하고 다음 차기에 그리고 저희가 관리규약이 있어 가지고 관리규약에 정족수가 미달될때라는그 회를 그, 진행을 안 했습니다. 이런 그 안건 같은 것그고 사전에 미리 통보도 하겠지만 참석 안에 이가 진행된다는 이 참석자 예, 참석자면 귀하게 참석자 정원수에 미달했을때또분의2가 미달됐을 때 진행 중과 그냥 차기에미루는것떨때그 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린 대만 회의하는 것이 진행이 안 돼가지고 저 가결, 부결이 안 됐을 때가구 결정이 안 됐을 때 차기에 이거를 아까 선생님께서는 다시 거론 안 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다시 한번거론 해가지고 거를좀 재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예, 회의 진행은 보통 보면은 개선은 먼저 하죠. 예, 성원이 이제 다 됐는지 안 됐는지 먼저 이제 확실히 보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 각종 보고 사항을 이제 먼저 보고를 하게 되죠. 예, 전 회의에 이제 의견 사항을 보고한다든지 어, 관리 주체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한다든지 아니면 그주자등그 민원처리상 사항,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하고 다음에 이제 안건을 음. 상정을 하게 되죠. 안건 상정하고 상정된 안건에 따라서 이제 신임하고 의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 차기 회의는 이제 언제쯤 했으면 좋겠나. 차기 회의 일정을 좀확정 하고, 하고 다음에 차기 회의, 회의 때 반드시 이제 처리해야 될 안건이 있다는 이제 그런 안건들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회의를 진행을 하다 보면 은 처음 회의에 참가하는소장님들이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소장이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또 있습니다. 회의를 소장이 먼저 진행을 하고 또 답변도 하고 도고도 하고 다 끝맺을까지 다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아파트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 또 회장이 이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회장이 이제 안건을 상정을 하고 소장이 보고하고 또 의결을 이제 입주자 대표분들이 이제 의결을 진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새로운 단지에 이제 부임하는 그 소장들 같은 경우는 이세 가지를 좀 알고 가서 진행을 하면 좀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이제 안건 심의는 보통 보면은 여기자리 안건을 이제 상정을 하게 되죠. 안건 을 상정을 하면 이제 방망이를 한번 툭툭치는 데도 있고 안쪽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안자에 이제 제안 설명을 하게 되고 보통 이제 파리 수장이 이제 보통 이 부분 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대표들이 이제 질의를 받게 되죠. 토론을 하게 되는데. 토론및 질의 과정에서 대부분 이제 여기서 상당히 좀 결정이 되죠. 계속 그 나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부분이 이제 결정되면 거기서 이제 그 의사결정이 완료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인원수가 많은 경우에는 표결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표결까지 하는데. 해서 하는데 회의를 그 빨리 끝내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경험한 내용인데요. 회의 그 내용에 회의 그 안건 그 제출할 때 주요 내용에 핵심 사항을 주요 내용에 좀 반드시 기, 기록을 해줍니다. 핵심 사항을 반드시 기록해 을 주고 그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뭐 견적서를 받았다 그러면 견적서 뭐 산출 내역서 이런 부분들이 쭉 들어간다면 그 부분은 참고자료로 해서 뒤에다가 참고시켜 주고요 앞에 견적금액 총액만 앞에다가 주요 내용에다가 A사 B사 c 사에가지고 비교표를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보는 사람도 편하고 미리 자료를 사전에 배부했기 때문에 주액까지 다 보셨을 거라고 믿거든요 단 하나 의장이 진행을 하면서 견적서들은 사전에 보셨을 거라 믿고 앞에서 요건 가지 진행을 한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좀더 빠른 시간에 진행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두번째는 음, 두 번째는 이제 회의 자료를 아까 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좀 보면 고오 질문이 좀 줄어듭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세번째는 파워포인트를 쓰면 아주 효과적으로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뒤로 가는 건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먼저. <웃음> 그 진행, 진행, 다 진행까지, 앞에, 지나간 고 여러 개의 안건들을 다 진행해왔는데, 어떤 분은 다시 또 해가지고 처음으로 가자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때문에 이제 가 진행, 진행이 좀 늦어지는데, 파워포인트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빨라지더라고요. 결론도 빨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그, 그 파워포인트를 하면서, 질의를 해줍니다. 이거 보셨느냐, 안 보셨느냐.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더 보고 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맨 처음에 2시간, 3시간 걸리는 그런 회의가 <웃음> 1시간 안에 끝내는 저희도 이제 어, 그제 그 17일날 그 대표 회의를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회의 하기 전에 중간에 한번그 이모님들 모이셔서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한 번에 미팅을 갔다 보니까 좀 빨리 끝냈는데 요번에는 5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내는 요우 있었고요. 전번 아파트에서는 무조건 파워포인트로 진행을 했습니다. 파워포인트라고 하가 이런 스크린 모드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TV에, TV에 이제 그 노트북하고 연결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떨 때는 워드컵 돼서 그 자체로 자체로 보여주고 어떤 때는 파워포인트 매뉴얼도 보여주그래서 이제 회의를 또 빨리 끝낸 적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말이죠. 저도 다시. 예. 아까 그 장기 수선청정공 그 부분에서 이제 금액이 이제 어느 정도? 야,는 자체 그 관리소장께서 예를 들어서 3 0 0이나2 0 0이나 이런 것도 금액이 이제 얼마 안 되는데 그것도 다 회의를 다 승정하는. 그런 장기선 충당금을 쓰는 거는 금액이 네. 적다 많다가 아니고 그게 장기성 계획서에 있느냐 없느냐를고요니절 관리 다약 저희 같은 경우는 장기수상 충당금을 예체산에서도 네. 유지보수 같은 거는 별도로 하게 되면서 이제 금액이 이제 저렴한가 금액이 적은 걸 네. 보통 수선 지비도 많이 쓰는데 네. 금액이 네. 적다고 해도 장기성 계획가 네. 있으면. 네. 그걸 수선지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장기성 충당금을 써야 되는 금액이거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이제, 에, 이제 초기 입주 단지 같은 경우는 장으로쓸 시간이, 안, 시기가 안되기때문에 대부분 이제 수선지를 쓰거든요. 근데 보통 한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장기성 계획서가 벌써 쓸 시기가 거래가 돼 있어요. 근데 작은 금액이래도 장기성 계획서에 이제 써야 된다고 반영이 돼 있으니까 그 수선지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장기성 충당금을 써야 지 이제 개에서, 자기성 개에서 있는냐 없는지를 먼저 따져야 요니다 장기 수선 중단금이 있는데, 별도로, 별도로, 자원금에는, 아까 유지보수에 대해서 수선이죠 그렇죠? 네, 보통, 이게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거는 수선일을 많이 쓰긴 하는데, 어, 보통 뭐, 300만 원 이하 입찰 안 하고, 이런 뭐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작은 글이, 뭐, 무조건 뭐, 수선일을 쓴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될요 네. 네, 파, 제가 지금 부여를 말씀드리면, 그 장기수선중당금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작기 수선계획이기 때니다 장기수선계획이 금액이 이제 작으냐 크냐에 따라 다른데, 그 문제는 작은 금액 같은 경우에 장기수선금을사용하중